네노라는 대기업 관련된 분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아리백 선언을 했지만 본인들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 구조상.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거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 이것은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이 뭐 태양광에 열심히 했다.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려는 어떤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이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나 무역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의 평가와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에 발표된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2021년도 10월에 발표됐었던 2030 NDC 상향안에 비해서 좀 축소된 것, 하향된 것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탄노기 위원장님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탄노기 위원장님 되시고 나서 예. 최초로 이제 언론 인터뷰한 기사인데 예. 이 기사에 보면 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된다. 예. 그래야 산업계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라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는데 최근에 발표된 그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오히려 좀 과거 목표보다는 좀 재생에너지 비율이 하향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삼성이 최근에 진짜 아리백에 어,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죠? 어,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멕시코라든지 어, 이런 공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율도 급격하게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내겠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데 삼성이 반도체를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의 한 5분의 1정도많이 재생에너지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한 삼성의 경영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만 차질 없이 아리백을 달성해낼 수 있고 또 아리백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축소했다. 또 앞으로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삼성 같은 전력 소모량이 많은 기업들의 아리백 동참에 대한 지원을 적절히 할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그 인터뷰 기억이 납니다. 이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탈재생에너지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그런 말씀을 올렸고요. 에, 문제는 에, 균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40% 감축을 현실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게 원전의 컴백입니다. 그 점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고요. 다만 재생에너지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0차 전기보는 지난 연말에 발표가 됐고요. 네. 그게 이제 21.6%입니다. 네. 21.6% 자체만 해도 사실 지금 어, 매년 지난 정부에서 한 3.5기가 정도 이게 세세에지가 늘어났는데 고예예 그렇습니다. 나중엔 더 올라갔죠. 지금 고그 계획에 따라도 매년 6기가씩 해야 되는데 저는 좀더 의지를 보이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NDC 그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21.6 플러스 알파 이 알파의 의미를 좀 저는 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산업계가 삼성을 비롯해서 어뭐 SK, 현대, LG 등어 재생에너지를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네. 그런 산업계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산업부 네. 차관님. 예. 제가 기후특위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 내노라는 대기업 관련된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 예. 어, 아침에 예. 어, 임원급들 몇 분하고 좀 만나고 왔어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아리백 선언을 했지만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 구조상.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거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 좀 봤더니 뭐 미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IRA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금 공고히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지만 현재 22% 수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최대 38%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도 다름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매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 예. 저뭐 그님 저 저희 그뭐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전 정부 전체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재생 에너지와 그 원전을 그 합쳤던 이제 뭐다도전하인데 균형되게 발전시켜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자 그런 거는 그뭐 저희들 뭐 분명한 방침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 커티리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전력이란 게남아도 블랙아웃이 되지만 저높아도 블랙아웃이 되고 또 지역지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도 그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문제가 되, 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실 태양광을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전력에 차지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가 않습니다. 그, 그 이제 그 저희들이 또 고민이 점점 좋은 입지는 없어지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영농형 태양광이든 뭐 새로운 입지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그 방침은 분명하지만 뭐 저희들이 아까 원래 그 원래 NDC 계획에서는 9기가가 넘는 그 그거를 매년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수정된 계획에서는 지금 5.3기가입니다.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점점 점점 그 어떤 헤드윈드는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산업뿐만 아니고 뭐 기재부 여러 부처가 합쳐서 같이 해야 되는 문제고 또뭐 저희들 이번에 해상 폭력 같은 거 하면서는 해수부하고 협조를 받 받아서 지금 뭐저그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처가 함께 함께 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예, 예. 지금 한국에 그 영국에. 어, 에너지 안보와 어, 넷째로 담당 부서 장관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와 계시고 어제 제가 좀 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 영국에서 어, 이 아리백, The Climate Group이라는 NGO를 통해서 아리백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이밍 그룹 대표와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바있있재재에에지지적적적적으로려려나는 동시에 정정말중중한한건 카본 y 다다래서수수와원전전이이은의의에에우우리함함끌 끌고 야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탄소 전원으로요. a 예. r 어, 지금 뭐말씀 r 주신 것처럼. 어,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 이것은 어,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이 뭐 태양강에 열심히 했다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려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이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나 무역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의 평가와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산업과 관련된 부분, 뭐 녹색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인 만큼 그런 이념에 빠지지 말고요. 지금 벌어지는 국제적 현실과 이 경제 상황들을 제대로 보시면서 정책을 수립하고